아닙니다. 소고기도 아니고 <웃음> 병원마다 그거는 다를 수는 있을 것 같아요. 뭐 부위별로 다른 병원도 물론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기법이 좀 다른 뭐 헤어라인 시술이라든가 뭐 그런 경우는 비용이 조금 다를 수 있지만 보통은 면적단위로 생각하시면 돼요. 넓은 부위를 하시면 비용이 올라가는 거고 좁은 부위를 하시면 비용이 내려가겠죠. 이완하시는 거 넓은 부위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아요. 추가해서 하시면 되니까 일단은 소량 해보시고 그 경계나 이런 거를 더 확장하고 싶으면 나중에 생각해보라고 말씀드리거든요. 적은 면적에서 저렴한 가격에 받으셨으면 좋겠어요.